전술만 음.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돈을 벌고 싶어. 음. 수익화를 만들고 싶어. 근데 갑자기 유튜브, 블로그, 음, 뭐, 일단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음. 방향성, 네. 이런 것들 없이. 속도만 은저확 내버리는 거죠 네. 내가 가야 될 방향은 A방향인데 음... 갑자기 F방향으로 가버리는 음... 거지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표님이 이런 분들에게 음... 어떻게 전략을 세고 우 어떻게 전술을 펼쳐가야 할지도 네. 좀 말씀을 주시면 정말 많은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네. 전략과 전술을 해석하는 건뭐 사람들마다 다르겠는데 그렇죠. 네. 저는 전술은 좀 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전략은 기획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기획 없는 실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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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걸 진짜 시작하는 게 맞나? 맞네. 라는 질문 음. 그리고 이걸 시작했을 때 내가 세달 만에 뭐 100일 만에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것인가 스스로 음. 적어보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적어보면 시각화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게 전략이거든요 네. 그러면 은 내가 적어보고 제세 번째 책인 좋은 질문이 해답과 같은 힘을 지닌다처럼 좋은 질문을 음. 스스로한테 해보는 거예요 네 좋은 질문 세달 만에 음. 내가 전략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 음, 음, 음. 그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스마트 스토 네.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네. 네. 그럼 그걸 적어보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 방법들에 대한 걸 내가 스스로 연구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SNS 채널 할 건데 그냥 다 인스타가 좋다고 하니까 인스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스타의 장점과 단점을 또 적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렇죠그 네. 유튜브의 장점과 단점 적어보고 그럼 스스로가 정립이 돼요 네. 전략이 생겨지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럼 나는 예를 들면 초반에는 어, 노출이 중요하니까 일단 인스타로 이렇게 끌어보고 나중에 이 사람들을 오픈 카톡방으로 유입시켜 가지고 음, 음, 유튜브 음. 컨텐츠를만들겠다 네. 라는 전략이 세워지면 은 음. 그때부터 전술이 실행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거 없이 그냥 해보고 해보고 그냥 뭐, 어 해보고? 안 돼! 안 돼! 이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을 해라 음. 어, 좋은 질문들을 해봐라 네, 네.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걸 했을 때 내가 어떤 성과가 나는지 내 시간 대비, 노력 대비, 어떻게 이게 아웃풋이 날 것인가에 대한 것들. 네, 네. 질문 수술한테 해보고, 모르겠으면 물어봐라. 그런 것들. 음. 그리고 시작해라. 빨리, 네. 최대한 전술을 네. 빨리 네. 펼쳐라. 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술은 빨리 실행을 하고, 네. 전략은 그래도 신중하지만, 네. 그렇 뭐 신중함이 지속되는 것도 아, 절대,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잡아놓는 것 같은데요 전술을 성공적으로 펼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전략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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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까지 떨어지지 모르지만 반대로 음. 생각하면 위로도 네, 얼마나 네.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런 가능성 갖고 계속해서 열심히 살았고 그 덕분에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좀 잡았던 것 같아요 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저는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살고 있고 음, 음. 영상과 똑같이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네. 술 담배 안 하고 있고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네. 이렇게 아. 계속 살고 있거든요 늘책 읽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얘기만 하고 있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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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성과가 있을 거라고 진심으로 장담합니다 너무 좋은 아, 말씀을 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네. 그리고 책 읽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마인드셋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 중에서 너무도 좋은 책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우선 책 추천드릴 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음. 우선 저희 출판사에서 나온 책 중에 이 비즈니스 스테로이드라는 책이 있는데 네. 자신 있게 추천드리고 네, 싶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필요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확신하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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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내내 내 상품, 나를 어떻게 인지시키고 이 사람들 어떻게 구매로 이끌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이 책에 다 네, 담겨있어요 네, 네. 어떻게 팬데을 모으고 어떻게 팔아야 될 것이며 그래서 이 책을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 싶고요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네, 네. 시청자분들에게 네. 동기부여 될수 있는 네. 말도 좋고요 네. 네. 네. 좋은 메시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프랑스 소설가 마르쉐 프루스트의 명언을 항상 기억하고 사는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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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화이팅 하십시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정말로. 그리고 그 생각을 정리한 실천, 실행, 네네.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바로 실천하는 실행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마칠 때 여러분은 최고입니다를 하거든요. 네, 좋습니다. 같이 할까요? 네, 여러분은 최고입니다. ]이다. 어, 최고예요. 네. <웃음>